안녕하세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정글러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형편없는 실력으로 인해 큰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같은 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? 케인 너가 사과하는 거 아니래? 그게 무슨 소리야? 케인이 나 말고 누가 있다고? 이건 뭔데 크로마키 앞에서 크로마키는 케인 황제님만의 것이야. 음, 죽여버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이구나.